스페해포하트있 p o 위치가 어딜까? 짜다 a 축구전 i n 다행이네. 공격수는아무리못해도 그래도 결정를때 한번 골 넣어주면은 이게 까만 건이또 생기니까 어찌보면 한번 쳐다보시네 아, 나 오늘 많이 맞네. 내가 너무 내주나 몸을? 원래가 전까지 이거 유아각 하나 뽑아놓고 가야 되는데 그럼 나는 해설보다 캐스터 느낌으로 할까? 박, 박해, 박해. 개물형도 하이 톤은 아닌 거지. 그래도 그래도 중정쪽 아이가? 어쨌든 집중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 어제보다 지금 샷이 안 올랐기 때문에. 바캐스터. 그리고 어차피 여기 바운 때문에 큰 소리 못 내. 그러니까 그래서 월드컵이니까 좀 이해해주겠지. 최대한 마이크 바짝 붙여가지고. 아 가셔. 반응을 너무 빨리해서 싸우겠다 계속. 오 마이 갓. 이니 큰독 동가이가. 뭐야 해체하고 아, 있었노? 빙이 <웃음> 머리를 바고 튕겨 나오 오. 그러게 오늘 참 오늘 꼴한 거 들어보나? 아 시원하게 질를 찔레도 못지는다 나는. 열전 밖에서 하나씩 나오던데. 일장각술. 아 월드컵 우리 일심동체 가야죠. 자 이걸 붙잡는건 위치가 어딜까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짜다잔 축구전에... 아 다행이네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는게 순중 하기보다는 좀 멋없지만 장터 올라가니까. 아 어, 이거 못 잡았어. 개고 개고. 삼글 삼글 삼글. 야 요새 날도 좀 쌀쌀해가지고 치킨 그거 다 식을텐데 그죠? 근데 치킨은 솔직히 식어도 맛있긴 한데 딱 10시 전에 도착하면 기분 좋긴 하겠다 치킨 한시간이나 빨리 안돼요? <웃음> 그러면 이미 축구 하기 전에 치킨 다 먹고 후식으로 이제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한잔 때리면서 아니 뭐안 죽냐 이 사람 말 양념이 안 됐군. 헤드램 맞은 거 같은데 아까 살짝. 맞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김지훈 님스나대 정수인 님스나 승리자는 누굴까요? 아 제가 감히 판단하기가. 그냥 공반전을 했을 때 이기는 사람이 그날 더잘 쏘는 거 아닐까요? 저는 둘다 좋아하는 스나분이셔가지고 수익이도 좋고 지훈님도 제가 워낙 방송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아 이분 이번... 저분 뒤치기 열심히 뛰어 가셨는데 아 알았는데 하나 더 있을 것같았는데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요새는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뭐 대회가 있으면 그 대회에서 활약을 한 사람이 뭐그 당시에 폼은 좋은 것 같고 뭐 그래도 클래스 거리 가는 건 아니잖아, 그죠? 요새는 또 아마추어 분들 중에서도 잘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대오만 놓고 봤을때는 막 봐, 두고 봐야겠지만 와백까지 빙이야? 와개 피두병. 쓰나로 다 끊었어야 되는데. 아니 방금 몸두대 맞고 안 죽는 거는 좀 아니야? 말이 아니지 않나? 우리 역대 좀 끊었어야 되는데. 굿..굿 타이밍 깍띠이만 좋습니다 레츠고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가드인체. 윈체. 이래서 윈체를 쓰는 거지. 뭐야? 개구들었나 미안해요.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어우, 쉽지 않다잉. 그렇죠? 뭐, m 포도 워낙 요즘도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자냥 잘하는 인데 잘하는 거죠. 전쟁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새 잘하는 사람도 워낙 많아가지고 대신에, 이제 꾸준히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지. 항상. 주명 어디야? 그러니까 뭐 누가 그 지금 폼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클래스까지 다 합해서 얘기하는거면 당연히 프로에서도 최상위권을 먹었던 선수분들이 아무래도 입지가 다르죠 근데 그냥 폰만 두고 봤을 때는 지금 아마추어분들도 워낙 잘하니까 이게 5대5 매치로 붙는 게 아니고 8대8이니까 8대8 기준으로 설명을 해야겠죠? 5대5 기준으로 하면 아무래도 프로분들이 좀 남사긴 하지. 그러니까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프로분들은 합이 5명일 때 다르니까 88이랑 55는 다르거든요. 어연히 염나 뭐 계시면 조금 애매 하긴 해요. 그래도 여러분 들이 생각 하시는 그분 들이, 다 맞아요. 음. 아이고, 이걸 이렇게 밖에 보냈어? 어 내빈 체는왜안 죽냐? 문수님이요? 문수? 문천호? 캡틴님이야? 아니 정신이 없어라. 물소리 났다. 아군이 승리하 아니 왜 나가? 우리 역전해야죠. 잠깐만 돼. 그렇다 Oh, oh my god Gabi